저번 영상에 대구에서 남구가 가장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최하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20년, 21년, 그리고 22년 급속하게 거래량이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서구는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2020년, 21년, 20년과 21년에 반토막이 났는데 22년에는 거의 3분의 1토막으로 거래가 확인이 줄었습니다. 현재 12월달이다 보니 조금 더 거래량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에서는 큰 거래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서구의 대장아파트를 확인해 보면 광장타운 1차가 20년 9억 3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22년 8월에 달 7억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얼마였느냐? 기본적으로 제가 2010년을 거의 많이 확인을 했으니까 2010년 기준 2억 9천, 2억 6천이었던 아파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리 롯데캐슬 2022년 1월 달에 최고가 7억 5 5 0 0에 거래되었지만 현재 2022년 10월 달에 5억 4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가격대는 2010년에 3억 4천 8백 5억 대 거래가 되었고 대부분 평균적으로 3억 대 거래가 되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평균적인 아파트들이 뭐 10년 주기 12년 주기가 아니죠. 15년 이후로 16년, 17년도에 급작스럽게 아파트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5년 전, 6년 전 가격이 가장 급상승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구 서구 아파트 거래 금액과 거래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 실제 대구 서구도 대부분 난구하고 동일하게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거래량을 한번 확인해 본다면 드림하이처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금액들이 뭐 1억대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뭐큰 거래는 없었지만은 뭐 5억으로 거래가 한건이 되었다 그렇다고 뭐 이게 실제 거래가 된건 아니죠 2011년대는 1억 천이었던 드림하이처가 5억으로 거래가 되었으며 뭐 다섯배 거꾸로 5배 상승했다 근데 그전자의 거래들은 2억 8천에만 거래가 되었습니다 뭐 눈티를 쳤는 건지 사기를 쳤는 건지모르겠습니다만은 한건으로 갑자기 5억으로 거래가 되었는데 이해가 좀 안됩니다 31평이죠 그리고 서구 평리동에서 대구 영무예당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고가로 찍었는 게 어느 정도 거래가 되면서 점차점차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지는데요. 근자의 거래가 되었는 건 4억으로 33평 기준으로 4억으로 거래가 되었다. 평리 프로지오 33평 2억 8천 최근에 거래됐는데 꾸준히 거래가 되었습니다. 꾸준히 거래가 되다가 근자의 3억 4천에서 다시 2억 8천으로 내려오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영우에다2 4평 기준에 2억 6천 8백 아까 뭐 얘기했는거와 동일하게 밑에 여기 보이죠 예 기존에 17일 날짜 4억 천 4억 천 5백 3억 8천 3억 7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 계속 4억대에서 3억대로 내려가고 있다면 거래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액이 더 내려가야 어느 정도 거래가 되지 않을까. 대부분 현재 보시다시피 2일, 3일, 3일, 4일, 4일, 4일 대부분 영무예다음이 거래가 일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33평 가격대가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평리동, 그 퍼스트 같은 경우도 33평에 4 6 0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는 4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근자에 다시 떨어지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4억 1 천, 4억 3천, 4억 2천, 지금 크게 가격대는 요동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내릴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도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4,800만 원이었죠. 4,800만 원의 금액대가 그나마 1억4,500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이또안 움직이노? 2억까지 거래가 되었네. 2억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1억4,500으로 거래가 되었다. 마찬가지, 영무에다음. 영무에다음 말고는 거래된 게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영무에다음. 그리고 내당동 2편안, 두렵역 같은 경우는 4억9 9 4억9 2 9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마찬가지, 지금 큰 거래가 없다 보니까, 실제 거래가, 뭐 이게 실거래가로 마지막 거래가인지 그 전자의 거래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영무예다움 4억 8620 거래되는 거 그리고 영무예다 대부분 영무예다이죠 그리고 롯데캐슬.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33평에 3억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는 4억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2억 9천 3억까지 거래가 되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영무예다영무예다 평리 푸르지오 2억 9천, 아까 동일하게 이게 날짜별로 22년 10월 2억 6천에 거래가 되었고 다시 11월에 2억 9천에 또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청수의 차이는 있다고 볼수 있지만 은 6천과 10천, 큰뭐평저저 저, 청수의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가격이 다시 일부 상승해서 거래도 되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가격은 내려오 있다고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마찬가지 영무해당. 뭐 서대구는 영무에 다못 몰빵을 했습니다. 몰빵을. 여기도 마찬가지 영무에다. 센트럴 자일 같은 경우도 24평에 3억 7천 거래가 되었는데 뭐 예전에 5억 6천까지 33평 기준입니다. 여기는 지금, 지금 24평 기준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33평 기준이니까 항상 비교를 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5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4억 8천으로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다. 마찬가지 반도 유브화가 하나 그려야 되었네요. 24편 기준에 3억 4천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는 33편 기준에 예전 금액이 5억 2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내리 가다가 바닥을 또 하나 급하게 팔았는 게 하나 있네요. 반도 유브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꾸준히 거래가 되었습니다. 5억 1천, 4억 9천, 5억 169만원, 4억 7천, 4억 7천. 다시 5억으로 갔다가 청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교를 해보시면 848층에 5억이었는데 27층은 다시 4 8 0 0 0으로 거래가 되었다. 대부분 반도유보로와 영무외 담 위주로 거래가 일부 좀 되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일신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1,500만 원, 5천만 원이었네,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까지 또 거래가 되었고. 마찬가지 또 영무예담, 영무예담, 미첩바 다 보이시죠? 지금 4억대에서 3억대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84타입 기준입니다. 84타입 기준으로 계속해서 하향세다. 그리고 나머지 거래는 아예 없습니다. 영무예담 최고가가 5억천만원, 33평 기준에, 뭐, 최한은 뭐 4억까지도 거래가 되었는데, 15건으로 현저하게 거래가 많이 되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어,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이 2억 3억까지 붙어서 거래가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분양가, 분양가가 4억에 거래했다면 실제 분양가 이하로 마이너스 5천만 원, 7천만 원, 1억까지 거래되는 사례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뭐 계속해서 하락세로 내려갈 것이다. 구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까지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5천만원, 7천만원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월세나 전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수 있는 분들은 먼저 팔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를 팔고 나서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갈 곳을 정해놓고 아파트를 파는 시절은 끝났죠. 일단은 팔수 있으면 먼저 팔아놓고 전세를 가든 월세를 가든 전세와 월세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지 지금 선택의 폭이 없다는 것은 아파트를 팔수 있는 선택의 폭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파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파트가 안 팔려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단 하나. 금액을 낮추는 수밖에 없죠. 예전 금액을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더 받으려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분들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분들은 간을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금액을 낮춰서 파시는 게 현명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뭐 아파트가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아파트가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뭐, 제가 그거 맞출 정도면, 뭐, 전국에서 유명한 점쟁이가 안 됐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